아군이 승리하습니다 나이스. 예? 어? 네. 또 많이 나옴 많이 안나 라디에이터 라디터가더나오는거더 나오는가님? 나오는 거기 그. 어, 방이 넓어요. 4 0평되나 보네. <웃음> 어허. 뭐디 소리가 지거리이 잠깐만. 이거 봐 이거 서브, 서브 컴퓨터 지금 사운드가 지거리네 이거 아, 정말. 잠깐만요. 기계 그 지지직거리는 소리 있잖아요. 잠시만요. 오. 아, 아, 이게 자꾸 한 번씩 지지직거리네, 소리가. 와다다 하면 그냥 소리 생성하는 거예요. 정안 되면은 일 끄고 해야 될 수도 있겠다. 아, 선 잡았고. 작디에다 먹는 빙지개이렇디 어, 스나, 어시, 창 어? 어 스나 하이네아차지어이렇다 하면 되지. 게 둘, 삼 걸로, 삼걸 하나 들어갔고 하나 적혀 있고 삼걸다 여기. Special point. 소리. 이간것 같은데?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소리가 잘 들리다가 갑자기 그 전기 지지직 거리는 소리 나다가 말할 때또또 <목소리> <목소리> 또 괜찮네. 근데 뭔데, 영혼의 묘방 없나? 안 왔나? 뭐야? 어, 뭐야! 개구, 개구, 개구 삼박! 와, 소리가 하나도 안난네 뭐야, 어거야 어디? 어 두컴이잖아 두컴 2돌2돌 옆돌 옆돌 옆돌 2점. 2점. 2점. 2점. 2점. 2점. 2다 옆하나 옆하나 양점2양 2점. 옆 들어왔어 점 2점. 2점. 2점. 2점. 2점. 2점. 다점 2점. 2점. 다점이점 2점. 2점. 2점. 2점. 이게 왜 이래? 지지직 말할 때 무슨 로봇처럼 근데 귀가 아픈 지지직이라서 전기로 딱그몸 지지는 그런 느낌 귀를 좀 지지는 느낌이다 지지직 뭐뭐 뭐 평범한 거는 뭐 내가 알려줄 순 있지. 아, 근데 투컴방송 진짜 빡스 세다. 사운드가 그러니까 제 기에만 이렇게 들리는 거라서 다른 사람들은 멀쩡해요. 지금 반대쪽 컴퓨터가 문제가 있나 봐. 어떻게 1킬도 안 뜨냐? 폭으로. 저희들 말반데 누구였더라? 아, 맞다. 김총형이다김총형폭치되었습니다 사운드가 마테이가 와락가락해요. 와락가락해요아니다 아, 이래서 케이블 같은 거 있죠. 그냥 막 이름 없는 거 아무거나 쓰면 안 되고 케이블 같은 것도 조금 이제 사운드 계열에서는 이름 있는 걸 쓰는 게 좋다네요. 1칠년인데 안 안쳐져 있네. 어, 올베까지 왔네. 어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뜬바르니 만나세요.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케이블? 케이블이 조금...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케이블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같아 이거 이번엔 아 별로 안 남았네 아무 나어자라 아군이 승리하였어 좀만 더 들어봐야겠다 아 좋아, 좋아 오케이 좋아 좋아 아 내가 아또또지직거리다 안되겠다 디코 해야되는데 까비 아 안되겠다 아 디코 못하네 거의 뭐 지금 디코가 아니라 지금 로보트 네 로보트 로봇. 오케이 이거 끝나고 케이블 한번 교체 해볼까요 저기 여왔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자 반샷 준비하고 옆 가나요? 안 가나요? 반샷들 아하 너무 큰 손실이다, 방금. 오, 이상하네. 나 분명히 아이들 중에 깜찍이라는 아이들 본것 같은데. 애초에 쿵쾅이 형이었나? 깜찍이라 왜 잘못 봤지? 미리 케이블 좀 찾아볼게요. 어, 이거 교체를 좀 해야겠어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어? 다른 거새거 어디나 떠라어 야야 더블킬. 더블킬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나이스. 예? 별들에게 물어봐. 꼬독하건 승부사 누구야? 지금 영혼의 아니지 않나? 아, 제발. <웃음> 여여여.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<웃음> 뒤에 있는가고까 어, 저랑 이님 안녕하세요. 아군이 오케이, 바로 간다. 아. 아. 이거 되냐? 혼자 갖고? 와이 정도 안 올라 아무도. 어왜 이게 안 맞아? 이게 거 아무도 안 갔죠?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이 아이디 누구지? 소장 영훈에 맞나?